새로운 아예 다시 탄생하는 원소 있잖아요. 새로운 성분을 가지는 원소가 아 원소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질을 가지는 물질 졸합하더라도 근데 진짜 이들를물 혼합물이라고 했는데 물 화합물이에요. 어. 근데 다 진짜 혼합물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냥 이게 뭐 NH3 뭐 CUS 이런 것들 그냥 확 진짜씩 되는 거잖아요. 음. 다화합물이라는 해요. 그렇다면 호, 혼합물은 아까 화합물 같은 경우는 암, 호단소거나두개 이상의 물질 섞여서 새로운 성분을 내잖아요. 혼합물은 그 섞인 섞 물질의 성분을 그대로 느끼는게 혼합물이에요. 균일 혼합물은 균일하게 섞인 거잖아요. 혼합물 그을 보면 이렇게 균일하게 섞인 거고 불균일은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섞인 거. 균일하게 균일하게 섞인 인지 네, 그거를 성분질이라고 혼합물이라고. 그리고 이제 물질의 특성이라고 그죠. 물질의 특성이 뭐냐면 물리적인 특성 말고 화학적인 특징이 나요. 그러니까 색깔도 되고 냄새. 끓는 점, 먹는, 끓는 점, 먹는 점, 먹는 점, 그리고 뮤또. 다 물질의 특성이에요. 대신에 그 물리적인 거 있잖아요. 크기, 길이, 무게, 부피, 질량, 다 이렇게 물리적인 특성 물리적인 것은 물질의 특성이라 할수 없어요. 음. 그러면 그 앞에 여기서 끓는 점이 있었잖아요. 끓는 점 뿐만 아니라 끓는 점, 먹는 점, 먹는 점은 일단 신물질이랑 화산물을 구별하시거든요. 음. 일단 끓는 점만 보면 어떻게 구별하시냐면 A가 식물질이고 또 어, B 가 이렇게 혼합물이에요. 이게 문장이냐면, 순물질은 끓는점에서 다 끓었으면 일정하게 온도 가 유지하는데 혼합물은 계속 다 끓어요 그리고 같은 물질의 경우, 예를 들어서 같은 금이에요. 밀도와 같은 금인데, 이게 아무리 잘라봤자 밀도는 일정해요. 부피랑 질량이 변하기도 그리고 밀도는 부피가 클수록 그 아, 질량 이 일정하다 했을 때 부피가 클수록 밀도가 작고, 그리고 그 부피가 일정하다 했을 때 질량이 클수록 밀도가 커요. 그러니까 비례, 반비례. 네, 그리고 그 밀도가, 당연한 거지만, 밀도가 큰게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게 밀도야. 그래서, 외치한 그 문제 같은 거, 필고 이런 거안 하고, 가라앉고뜨고 해가지고. 어떤 밀도가 더 크냐, 네. 아, 근데 어떤 게 밀도가 더, 부피가 더 크냐, 이렇게 고 근데 부피가 작은, 부피 당연히 큰게 밀도가 크다는 건데,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시험 축제 요인이라면 또이거 모르겠을 것 같아요. 용질이랑 있고, 아이고, 용질이 있고, 용매가 있고, 용액이라고 있어요. 가. 음. 아. 좀 쉽게 설명하자면 용질이 소금이고 용매가 물이거든요. 얘들 합쳐져가 합쳐져가지고 소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용질이 소금, 용매가 물, 용액이 소금물. 음. 그러면 소금과 물이 섞이는 과정을 용해라고 해요.